언니야, 제 반응. <웃음> 쌀리 너가 너무 괴롭혀서 보리 언니 캔내 들어간 거잖아. 어? 너가 너무 괴롭혀서 그런 거잖아, 너가. 네가 몸으로 공막 캐스 안 했어, 봐. 몸으로 밀치고 그랬지. 그래서 보리 언니 캔내 들어간 거잖아. 교육도 안 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안 그래? 우리 보리 괜찮아? 보리 너무 치워서 힘들었지. 5킬로짜리가 막돌도저처럼 달려들어서 힘들었지 하늘이 <웃음> 널 보호할거야 넌왜 보리언니 앞에가서 계속 그러고 있어 자, 나와 보리언니 쉬는데 불편해 <웃음> <웃음> 왜 이렇게 보리바락일까? 진짜. 보리언니가 그렇게 좋아? 보련이 그렇게 좋아? 보련이 네. 그만대로. 같아. 야 물이 엄청 편한데 했다 그러면 거의 열릴 것 같아. <웃음> 보리 관심도 없거든. 딸이 이제 그만해. 딸이 이제 그만해. 그만해. 올로와 다른데 가자. 보리안이좀 쉬게 내두자. 어? 보리안이도 쉬는 시간 있어야지. 어? 저쪽으로 가자 다른 거 갖고 놀자 응? 쌀이 다른 거 갖고 놀자 장난감 갖고 놀아 우리언니좀 쉬게 거 갖고 놀아 그래도 쌀이가 보고 싶긴 한가봐 쌀이 얼굴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에? 아니야? 어 알아? 이 야야야야 뭐해? 니꼴이야 니꼴이 존끌 <웃음> <웃음> 이게 왜 이래? 홀링하 <웃음> 집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<TV> 왔어요 <웃음> 간식을었더니 정신이 없구만 간식을 넣었더니 정신이 없어요 <웃음> 새집 주인 어디갔어? 저집 주인 어디갔어? <웃음> 냄새 맡고 장난 아니구만 서로서로 서로 집들이 한거예요 집 사줘서 좋아. 이제 보리집, 쌀이 집 하나씩 있는 거야. 좋겠다. 니네는 집도 있고. 엄마 아빠는 집도 고싶어집생기서 좋아요? 아닌가. 야, 니네는 서로 다른 집이. <웃음> 야, 니네 각자 집, 야 각자 집이 있는데 니네. to sure. a